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대망의 결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출연합니다. 16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역대 최강 탑세븐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 진해성, 최수호, 박성훈, 진욱의 최종 왕자를 향한 혼신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한 송가인과 김호중이 미스터트롯트에 출연해 뒤에곡 당신을 만나로 스페셜 무대를 장식합니다. 앞서 TV 조선 복덩이들 고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해외까지 K-트롯의 의상을 떨치며 찰떡남매 케미를 자랑했던 두 사람은 이번 미스터트롯트 결승전 축하 무대를 위해 다시 한번 위기투 앞에 환상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또 직속 선배로서 탑세븐을 향한 따뜻한 응원과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긴장감으로 가득한 결승전 분위기를 훈훈하게 채워준다고 합니다. 송가인, 김호중의 스페셜 무대는 3월 16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롯트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